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웃음> 진심으로다가 아 피파 너무 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오늘 왜냐면은 오늘 팀을 이제 짰거든요 어... 드디어 근데 아직까지 미완성이긴 한데 근데 팀이 좋습니다 음. 미완성이지만은 나쁘진 않은 팀, 나쁘단 팀. 음. 여태까지 제가 팀을 맞춘다 맞춘다 하면서도 다못 맞췄었는데 지금 현재 벌써 보이죠? 아, 맨체스터 유나티드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맨체스터 유나티드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가속력. 가속력 플러스 2랑 중물 슛 1. 이건 진짜 요즘 메타에 되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와, 이게 진짜 개사기죠. 진심으로. <목소리>